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설기로운 노후생활 책 읽기 편입니다 책 읽기는요 제가 가끔씩 좋은 책 가운데 읽기에 편하고 또그 내용이 행복한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겠다 싶은 책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제가 먼저 읽고 내용을 함께 나누는 코너입니다 오늘 책은요 어른 공부 라는 책입니다 <웃음> 어른 공부 어른이 되면 되지 무슨 공부가 필요하냐 생각할 수 있으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어른 공부는 저자가 양순자님이신데 이분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30년 동안 교도소에서 사형수들을 상담해 오셨던 분이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른 공부, 이 책이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책도 쓰셨지만, 그리고 돌아가셨죠. 그 후부터 이 책은 아주 많은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면서 스테디셀러가 되었고, 최근에 다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사형수들을 상담했다고 하니까 삶에또 인생에 대한 내공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양순자님이 어떤 분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이분이 기흥에 있는 삼성연구단지에서 한 달간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삼성에서 한 달간 강의를 했던 분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내용은요. 한달 동안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 강의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담당직원이 전화를 했더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지난 30년 동안 사형수를 교화했다고 직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께서 한 번도 사형수 이야기를 안 해주느냐고 직원들이 항의를 합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한 번만 말씀해 주십사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사형수를 30년 동안 상담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하지만 또 그분이 30년 동안 수많은 사형수들을 만났을 건데 그 이야기도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그 선생님이었다면 30일 동안 강의하면서 매일 한 꼭지씩 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랑스럽게 말입니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모든 사람에게 저한테도 그런 교만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이 왜 사형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지 그 이야기도 이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나 불행하게 살다 간 사람들이야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서 아무 말도 할수 없는데 나는 불행했던 그들의 삶을 허락도 없이 강의 내용으로 활용하기 싫었어. 단지 그들을 통해 내가 배운 교훈을 말해주는 정도만 하고 싶을 뿐이야. 그래서 TV방송도 거절해. 한 사람의 처절한 불행을 사람들은 신기하게 듣고 또는 무심하게 그 불행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미안하지 않겠어? 그래서 그들의 삶을 쉽게 말할 수가 없어. 이 문장을 읽고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죠. 조금 전에 했던 생각을 말입니다. 자, 어른 공부. 저도 나이만 먹으면 어른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 돌아보니까 나이를 먹는 동안 제가 어른 공부를 따로 했던 적은 없고 아이들 키우고 또가정의 책임을 다하고 사회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냥 나이를 먹었더라고요. 인생의 60부터라고 생각하면 요즘 100세 시대니까 수십 년 남았잖아요. 만약 공부는 없이 나이만 먹고 저처럼 어른이 되었다면, 제 딴엔 하느라고 하는데, 특히 청년들에게 꼰대 소리를 듣습니다. 그랬을 때, 아, 내가 공부가 덜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가끔 하죠. 이 책에서는 어른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언젠가 군부대에 강의하러 가려고 홍천터미널에서 정운 장교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때 어떤 이등병이 헤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 배속을 받아 입소하러 가는 듯 한데 챙겨야 할 뭔가를 놓친 모양이야. 그래서 이분은 인생공부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거나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 꼭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이등병으로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 상병, 병장으로 진급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계급에 어울리게 처신해야 돼. 병장이 이등병처럼 굴면 얼마나 골벌근이겠어. 그러니까 나이는 먹었는데 어른답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분명 병장인데 인생의 병장인데 이등병처럼 아직도 허둥대고 산다. 이렇게 이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뜻하는 인생공부는 어떤 걸까요? 이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생공부는 하루하루 내가 걸어가는 발자취의 연속이야. 비투루지게 걸으면 발자국이 비투루지게 박히지 바르게 걸으면 바르게 박히고. 그렇겠죠? 지금의 제 모습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의 연속, 즉 발자국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저의 모습이겠죠?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내가 걷고 싶은 길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른 대접받고 또 내가 내 나에 맞는 병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앞으로 수십 년 남았으니까 잘 그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책에서 제가 몇 꼭지를 나눌 건데요. 이 꼭지를 나눌 겁니다. 뭐냐 하면, 내 복을 짓는 마음. 내 복을 짓는 마음. 사람은 언젠가 갑니다. 그죠? <웃음> 우리는 어딘가로부터 왔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언젠가 그날이 있고 또 어딘가로 갈 겁니다. 어딘가로 갈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찰나의 순간이죠. 대체로 임종을 맞이하신 분들께 물어보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서의 인생이. 동의하시죠? 눈 깜짝할 사이의 이 인생 동안 내가 복을 얼마나 지었느냐에 따라서 사후에 어디로 갈지가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 짓고 사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합니다. 자, 내 복을 짓는 마음에 대한 꼭지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이분은 30년 동안 사형수를 상담했던 분이라고 했죠. 종교위원이라고 합니다. 종교위원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여기에 적혀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교위원은 한 사형수를 만나서 그가 죽는 그날까지 평안한 마음으로 생을 정리하도록 도움을 조금 줄 뿐이야.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집행장으로 가는 길이 절망으로 가는 길이 되지 않게 도와주는 거지.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야. 한 사람의 사형수를 만나고 집행을 당할 때까지 함께하면서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드라마 같은 세상을 보게 돼 저렇게 불행할 수도 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불행을 깔고 나온 인생 세상이 그 불쌍한 인생에 또 돌을 던져 온갖 멸시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악해질 대로 악해지고 사나워지고 그치러죠 마치 사형대를 고린 지점으로 알고 달려온 사람들처럼 보여. 그러니까 이분이 30년 동안 수많은 사형수를 만났지만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장에서 쉽게 옮기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내복을 짓는 마음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이 구절들을 읽고 함께 나누어야겠다 생각한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30년 동안 종교위원을 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냐고 물어. 그것은 절대 잘못된 말이지 그 시간은 봉사의 시간이라기보다는 배움의 시간이었어.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인간공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인생공부였던 거야. 알고 보면 사형수는 우리 종교위원을 공부시켜주고 간 사람들이지. 그렇게 이분이 사형수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 사형수들이 이분의 인생공부를 시켜주었다. 그 인생 공부가 쌓이고 쌓여서 어른 공부라는 책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형수가 나를 공부시켜 주었다라는 것 같은데요. 이글에선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탁발하는 그런 것 많이 보죠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부끄러웠는데 선임들이 왜 탁발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임들은 공부할 때 집집마다 다니며 탁발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 탁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선임이 동냥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지 저도 그랬거든요 나 역시 그 의미를 알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다네요. <웃음>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한 스님에게 탁발의 의미를 듣게 되었어. 탁발은 나 자신을 조복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남 앞에 내가 낮아지는 자세를 배워야 내가 바로 설수 있거든요. 스님이 되면 우선 탁발을 잘해야 한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을 텐데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복을 지으려고 해도 상대가 있어야 복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사형수들한테 봉사한 게 아니라 사형수들한테 배웠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을 지으려면 복을 지을 기회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에게 우리가 고마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이것도 무척 공감이 되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연말연시나 명절무렵이면 과언이나 양노원 복지시설 등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그때 우리는 불우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물질적 도움을 좀 주었다고 뿌듯함을 느끼지. 그런데 선인 말씀대로라면 복을 짓게 해준 이들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거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준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말이지 가끔씩 연말 연시가 되면 그렇죠 특히 정치인들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서 사진을 찍죠 또그 사진을 자신의 홍보물에 싣고 선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앞서 말씀 나누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들 위해서 봉사하고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복지을 기회, 즉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준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당신이 고마워해야 한다는 말이지. 60이 넘어서 이제 노후를 살면 언젠가를 준비해야겠죠. 가끔씩 보면 언젠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준비 없이 사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평생 땅에서 살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젠가 걷다가 되면 어딘가로 갈 건데 그 어딘가가 다 좋은 곳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천당이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죠. 그렇다면 종교를 떠나서 땅에 있는 찰나의 시간 동안 특히 노후까지는 정말 열심히 사느라고 다른 생각 못하면서 나이가 들었지만 이제 아이들 다 크고 떠나보내고 내가 준비해야 되는, 마무리해야 되는 나의 인생에서 복 짓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그때가 되면 어딘가로 갈 텐데 복 짓고 살아야겠죠. 그러려면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들에게 내가 고마워해야 한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복. 짓고 사십시오 저도 복짓고 살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어른 공부라는 책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사서 읽어 보시면 제가 다음에 또 다른 꼭지를 나눌 건데 같이 공감하는 그 시간과 깊이가 훨씬 늙고 단단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슬기로운 노후생활 책 읽기 편 오늘 어른 공부 양순자님의 책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어른 공부 다른 꼭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